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당신. 간다! 셋, 둘, 하나!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여러분 로젠제입니다 오 어서와요 어서와요 오늘 이, 꿀같은 주말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스페셜, 스페셜인 기획하신 우리 정아오와 함께 숨바꼭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이 컨텐츠는 제가 주도하기 보다 우리 아우가 주도해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한 거여서 저도 처음 해보는데 일단 보시는다시피 이제 화면에 나와 계신 분들 전부 참여자 분들이에요 저희가 지금 탈티랑 벨바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할 예정이구요 보시면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미 몇분분들께서 참여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죠 7분정도 오셨네요 음 뭐 룰은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뭐 마비노기 컨텐츠 보시다면 이미 숨바꼭질 컨텐츠 많이 보셨으니까 그거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도 보기만 하다가 하는 건 처음인데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번 어, 저의 숨바꼭질 찾기 능력을 한번 여기서 한번 이제 어, 내세요 보는 건데요. 나도 궁금해 어떻게 하는지. 네,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숨바꼭질 콘텐츠 시작할 건데, 놀십니까? 네. 뭐라고요? 떨리십니까? 아, 떨리냐고요? <웃음> 어, 네. 떨리. 못 찾으면 어떡할 거예요? 못 찾으면 뭐가 있어요? 떨릴 게 있나요? 노는 거 놀자고 어? 불렀잖아. 놀자, 놀자 부른 거 아닙니까? 콘텐츠인데. 콘텐츠인데. 아, 어? 이분 편하게 불렀으면 또 막상. 많은 분들이 지금 봐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콘텐츠를 놀자 불렀다고요? 와. 아, 이분 진짜 아, 처음이야. 말 양식이... 바꾸시기, 말 바꾸시기 쩔었다. 자 지금부터 숨바꼭질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파이팅. 자 시작하다. 자 가십시오. 가라. 가라 전사들이요. 가자. 가라 전사들이아숨으 네. 가네요. 빠르네요. 아네. Cm 가장 분분 기다려, 동안 기다려야 되고 이제 분 동안 뭐 합니까? 그냥 얘기해 보십시오. 요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웃음> 근황토크요? <웃음> 근황. 그렇죠 네, 요즘에 회사 다니면서 바쁘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제 원래 어제 아우랑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니면 해야 되는 건데 <웃음> 어제 제가 일 끝나고 집에 오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웃음> 어? 진짜요? 네 정말 화가 왔습니다 <웃음>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내 소중한 일요일날이 날아갔잖아요 너무 화가 하고 너무 빡치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겁니까? 이의 제기요? 네. 이세게뭐 할게 있습니까 뭐 아직 아, 10초 남았어요 준비하세요 저희는 페타도 돼요 아 좋아좀 좋아. 더빠 제한시간이 몇분이었지? 30분입니다 30분? 어차피 제가 재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오다 됐습니다 시작합니다 준비 지금도 아오가 멀리서 말하는 것처럼 되나요? 저희 나, 날면 날 안돼요 저희는 애농님 감사합니다 날면 안된다고요? 네네 날면 안돼요 이런 이런 이런 합니까 아, 갑니다 아직, 아 저기 아직 시작 안했어요 가, 간다 간다 하나, 둘, 셋. 가자 2 3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잡으러 간다 아유저저왜 자꾸 이러냐 가자 이런. 가자 아이고 시작부터 이렇게 많이 있네 뭔가 어. 연기가 어. 어색한 게 보일 수 있어 지금 어 연기가 어색한 게 보일 수 있어 이렇게 딱 앞에 갔다 되면은 이렇게 앞에 갔다 되면은 막 쫄리는 사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어? 이렇게 눈을 꼭야처럼 눌러 버렸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버릇처럼 알트를 눌렀는데 아 이거 아, 시작부터 아, 이렇게 토 어? 제 벌칙이 있었죠? <웃음> 아네 벌칙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눌렀으니까 네네 패널티 아, 제가 사다리 타기를 네, 준비했습니다 아니 아니 진짜 너무 습관적으로 눌렀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음...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게 마비노기를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어떤 알트의 그 습관인지 어, 시작한지 1분도 안해서 벌칙이 못겠는... 자, 4번은 한국어 사용금. 아! 헬로우. 마이 네임 이 아우. w 아 s 아 u s t l e Okay. Oh. minute penalty. Okay? Five minute penalty. Okay. 영어, 잉글리시? 오케이, 오케이. 잉글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이 i 그 자기 yes. 소개 좀해 주세요. Nice. 어, 아, 마이 my... <웃음>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아, 스피킹 잉글리시 오 마이 어~ 한 어~ 어~ 투투2 이~ 투앤 이~ 어~ 투앤이투앤이원 내려갑니다. 바2바2바2바2바2 바바 바 바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국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e 바바바바바바 a t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t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n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Could you I don't tell understand. me about your uh? no, Could you tell English. me about your opinion? No. What? What? I don't understand. Could you tell me about your opinion? Huh? Oh I I'm, I'm Korean. I'm Co Korean. Korean, Korean. <웃음> uh, I m Korean. Yes, oh. yes. 22. Oh. Oh, oh, wow. What? Hey. <laughs> 뭐라고? Hey. Oh, it's it's h e a l i n g h e a l i n g House is 아, uh, ah, 지금 뭐라고요? 어어어 어? 어... 어?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펫인가? 펫 같지 아마. 토그 토그? 와 토그 뭐라고? 토그? 도그? 도그 그래 팻, 도그. 캔노 노. No, no. 어 아! 어! 어... <웃음> 감탄사밖에 어... 없는 와중에 하면 찾았다. 가세요. 어 오잉! CM 펑키 가세요. 어! 오... 제 농장으로 아니 천사 링을 끼고 있으면 어떻게 해이 사람아 <웃음> 이거 오 마이 갓 저... 어? 엔젤 oh, 랭 영어 <웃음>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어... 어... 아... 잉글랫어 어... 오마이 oh 갓 <웃음> <웃음> 어, 어, A B C <웃음> <웃음> 와 쩔었다 땜빵 디스 어아 디스 영어송 영어송? 어어 영어송? 아, 이 고인물들 진짜 어디 간 거야, 다. 그니까요. 아니, 야, 적절히 그치, 해야지, 사람들아. 어디서 음. 그래 아까 거기 내가 기억한다. 아, 미치겠네. 아헤헤! 찾았다! 알았어, 찾았어! <웃음> 잔성인님 여런, 여런, 여런. 머리 좀 썼어, 응? 머리 좀쓰셨어이 네, 네, 근처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유 진짜 껌껌 어떻게 숨어있는거지? 여기 풀숲에 하면 숨어있을 것같은 느낌이 여기 하, 하 있을 것 같아 지금 안보여 어디 있는지 지금 쟨쟨님이 어디 있는지 안보입니다 있을 것 같아 이 근처에 왠지 여기 화산 아, 여기... 쪽에 아 여기 화산 쪽에 하면 있을 것 같아 이거봐 이거봐 어디 어디 찾디 찾았다, 세리온님 음? 아 농장으로, 몇몇 명, 몇명 <웃음> 농장으로 가세요 나이스 몇명 찾으셨습니까? 세리 농장으로 가세요 몇명 찾으셨습니까? 세 명? 세 명, 나한 명밖에 못 찾았는데 세상에 아 이거 이거 페널티가 어... 아니지 나도 잠깐 볼까? 알 뜨는 거, 알 뜨는 거 진짜 네가 말한 세 마리가 얘들이구나 안 움직인다 얘들 아닌가? 어, 아니야, 저기 병아리였어 고기 아니기 어... 거기... 있어 100% 있어 100% 우와... 100% 있어 여기 중에 좋아 나 기억한다 지금 지금부터 안 움직이면 범인이야 100% 있어 여기 중에 있어 지금 아... 아니 나도 잠깐 나도 내 가지. 눈으로 좀 봐야겠어 그러니까 나도 한 마리였어 움직이면 마리 여기 좀... 안 되니까 움직이면 그 사람이 범인인 아, 안 움직이는 사람이 범인인 거야 일단 수탁은 목표하자 수탁으로는 그렇지 수탁은 안탁이랑 병화거 아니야 그래야 되니까 아, 세 마리가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세 마리가 이거 너무, 이거 진짜 너무 의도적으로 안 짜는 느낌인데, 이거. 야, 이거, 배째 <웃음> 어, 어, 자는 거야, 배째 자는 거야, 느낌이 이거, 지금. 아냐, 아냐, 아냐. 움직인 건 제외시켜야 돼. 이 병아리에 찍어봐. 그래. 이 병아리야.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칸다, 당신! 셋, 둘, 하나! 칸? 아! <웃음> 아니구나. 닉네임이 병아리네. 가세요 병아리님, 패널이 병아리님 패널이. 농장으로 가세요 어, 평, 병아리, 어, 자 페널티 갑니다 몇번 고르시겠습니까? 4번 갑시다, 죽을사 어. 4번 가자, 4번 5번입니다, 말끝에 사극말투 5분동안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소? 그렇소, 아, 저다 그렇소? <웃음> 네, 지금 옥새가 불쾌하여 드리겠습니다. 어? 동면중인? 유자들을 수색하여 <웃음> 발출해내야겠소 저도 패네티 끄죠 네 9분입니다 10분까지 였으니 아그렇군 어, 어우 조선시대에서 오셨... <웃음> 뭐라 하였소 하이퍼포 하셨나? 아 그렇구나 뭐라 찾아보세요, 하였소 찾아보세요 빨리 어. 두.. 세 분.. 세분 남지 않았습니까? 아뇨아뇨 4분 그 어, 어, 변신중에 펫으로 아. 변신 중에서 그 개로 변신할 수 있어? 레브라도 그쵸? 리틀리버? 변신은 다 가능하지 골든 리틀리버 말이오 그 어디있습니까 도대체 그거 아그 여기여기여기여기요 여기요 아아 패딩척? 패딩척하는 이 색깔로 아, 변신 가능하오? 헤이크인거 같은데? 색깔... 이거 펫 색깔인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아닐 것 같소 어, 어, 아이씨 맞으면 어떡하지? 나도 잘 모르는데 아니야 이거는 100% 펫 색깔인 것 같아 여기 설마 요 의자 안에 숨을 수도 있거든? 자잘 봅시다 아니요 아내내 아니, 네, 네, 3초 남았어요 끝났네 지금 말하는 동안 끝 끝, 그, 켜돼 이제? 네 끝났어요 자 아, 이제 숨은 분들 어디있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가자 이분 진짜 어디있어 뭐야 끝났어요 끝났어요 병아리랑 승목들. 진짜 아무도 아무도 없었어 여기 와 반전이야 아무도 없다고? 병아리에 암탉 중에 한 명도 없었네 이럴수가 아, 자 숨으신 아, 분들은 아, 그대로 아, 계시면 아, 되 여기 왜? 있었잖아 어디 여기 어 뭐야 야 내가 이분 맞다 했잖아 <웃음> 망설림아 뭐야 망설님. 롤러님이야 롤러님 아니 난 아니 여기 어떻게 숨은거지? 아니 이거 이거 변신 맞다 어? 이거 변신 맞다 했잖 누가 폈 색깔 변신 아니 그쪽이 어디있는거야 아이바 옆에야 아니 이거 내아 내... 그거 이거 아, 맞는데 그거 이거 옆에 망설님이 있는거야 아라 나... 아니 누가 그랬냐 이거 색깔 안되내고 변신 어? 내가 아, <웃음> <웃음> 나는 이거 변신 가능한지도 아 큐파 저거 이상했어 저거 느낌이 아 진짜 타이쿤들 아닙니까 이거 어? 아니 나 나는 저거 변신 가능한 지도 몰랐다 나도! 변신으로 되는지도 몰랐어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세상... 그래. 자 일단 인식을... 그러면은 어어 그래 그러면은 롤롤님이 숨었고, 라이크로스 님이 숨었고, 망설 님이 숨었기 때문에 이세 분께서는 무상 5천원 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 컨텐츠 끝나고 난 뒤에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제 벨바스트로 가봅시다. 벨바스트로... 고고! 와,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저분들. 아, 앞으로는 좀 찔러봐야겠다. 이거 말이 안 돼, 역시 이거. 아니, 그러니까 저런 큐파 저 뭔데? 나 진짜 처음 본다니까. 찔러봐야 찔러 찔러보는 게 최고다. 그래. 아니 그리고